再深入啊咁然後個鼻呢佢唔會流鼻血嘅咩你 f e e l 到佢係去到你呢啲位置樣囉隊都入去好似好幼嘅 w i r e 噉樣但係佢個頭呢就係一個棉花嘅頭我好想嘔噉你而家分享下你前幾日<笑> 由香港入境韓國嘅時候嘅過程我去到香港機場啊門口嗰度啦佢係唔俾任何人送你機先嘅首先但呢個係由上年已經開始啦其實上年機場有一次大聚會之後跟住就開始唔俾人送機咯咁我 s h o 我嘅 p a s s p o r t 入咗去之後啦哇個機場係 拮噶咯都真冇乜貴頭即係譬如我搭韓亞啦咁韓亞直情係平時一辣樣有好多個人幫你 c h e c k i n 噶嘛佢得兩個人係做緊 c h e c k in。我check in, i n 嘅時間得十個人喺嗰度樣我去到櫃檯嘅時候都係好似平時咁樣啦寄行李但係有一張嘢佢要有個 a g r e e m e n t 佢要你簽嘅你 o k 你嚟到要隔離嘅一個 d o c u m e n t 咯你要簽咗先咁但係其實佢嗰個 d o c u m e n t 咧佢係我 a g r e e 我去隔離營咁樣我一開頭就 誒我誒問佢啦我話咁我又自己租屋我都係要 o K，我喺隔離影。 跟住佢就話呢個係韓國嗰邊安排所以呢你係而家要 a g r e e 咗先嘅去到再同佢講啊你係有租屋那嗰邊就會安排你嘅我去到登機集合嗰陣時咧冇乜人啊成架機我諗啊都沙零人嘅我上到幾咪攞啲消毒嗰啲噴噴噴係咁噴啲座位跟住大細口罩我都唔敢食飛機餐添咯空姐們佢哋係咪都係戴口罩有冇戴手套都係戴口罩同埋佢哋有戴嗰啲眼鏡咯即係真係 s a f e t y 比平時唔同嘅地方就係佢會俾四張嘢你填平時我哋入境如果旅遊簽有兩張一個就係申報你有冇帶啲肉類啊帶多幾多錢跟住另外有一張就係入境用嘅你呢幾日留幾日啊住邊啊咁樣另外嗰兩張要你填一大堆資料係你過去十四日入境韓國前你去過邊個地方另外有一張都類似係叫你填一啲你近排有冇發燒啊感冒咳啊嗰啲咁樣嘅症 咁我就即係飛機填完之後下落去嘅分次序地交畀相關嘅人士佢嗰個入境程序係相當之複雜我記得我班機是係五點半就 搞到八點半我先可以搭到的士一開頭就個個都係排同一條隊去入境嘅但係佢去到某一個部分佢就會分開兩兩個分差呢邊是係韓國人嗰邊是係外國人而家係咪韓國人都唔可以自動入境啊唔可以啊全部都係要櫃枱韓國人嗰條隊我諗係 外國人嘅起碼五六倍咁樣啦好長龍但係佢排隊的時候呢有冇隔一隔開少少定係都係企到密密因為韓國人都係好鍾意黐到好埋咁嘛我覺得唔算疏過條隊即係平時排隊嗰個間距樣遇到要排隊嘅部分我總係前後都會俾韓國人係夾住嘅唔知點解佢隻手一定會掂到我背脊啦到我嘅時候我諗我已經排咗一個鐘咯 大問題係我係外國人喎同因為佢逐個逐個探熱啦逐個逐問你入境韓國做乜嘢啦咁真係一對一咁同你溝通出以就我都明點解會咁耐嘅首先我先交咗嗰張量體溫有冇發燒咳嗰張紙畀佢先下個步驟就是單一個隔離嘅 a p p 咁樣一開頭呢係冇識講外語嘅人係會幫你嘅一開頭全部啲人都係 佢話知你咩國人啦佢都係同你講韓文跟住之後咁佢就會指示你去邊一度啦咁咁我就去咗嗰個位然後我就去 d o w n l o a d 嗰個 a p p 嗰個 a p p 呢就係一個自我隔離嘅 a p p 佢呢係會可以 c h e c k 到你即係不论你喺隔離所有好啦定係你屋企好咧咪即係留喺嗰個地方冇出去咁樣咁佢首先就要你入晒你啲個人資料啦名啊地址啊個電話 n u m b e r 啦同埋擔保人嘅聯絡 電話咁呢個擔保人有咩咁特別咧就係到時有個人呢就會打電話俾我個電話睇下我個電話係咪真係響啦咁佢就知啊呢個人係有韓國電話 n u m b e r 咁 o k 咁佢又會再打埋俾你嗰個朋友你係咪識得呢個人啊你知唔知你個朋友嘅地址係邊度啊嗰個人要答得出我嘅地址囉肯定呢個人係真係喺呢度係有居所嘅咁樣先得囉會問你有屋 係因為我通常我見到另外一個台灣人佢當下剪冇屋跟我呢又八卦啦我就問佢做乜嘢呢咁就話佢剛就係啱啱嚟韓國佢本身就托佢一個朋友幫佢租咗一個 o n e r o o m 但佢呢而手上就冇個屋契咁而佢個朋友又冇 s e 一個 s o f t c o p y 嘅屋契俾佢就係話咗知嗰個地址喺邊一度叫佢我幫你租咗你去嗰度就 o k 咁樣負責人員就叫佢你要叫你朋友起碼個 s o f t c o p y 嘅屋契你 s h o w 咗我睇 我先可以證明到你係真係有租屋然後我喺香港打電話去入境部門嗰度問佢有啲乜嘢相關資料可以準備佢哋話係唔知噉樣即係佢話我都唔清楚其實會唔會好 r a n d o m 咁樣問呢因為譬如睇航空公社嗰啲亦都冇人講話一定要掃屋契喎 我又唔知係咪 r a n d o m 咁問但係佢又問我咯同有問嗰個台灣人但如果係張屋契譬如可能唔係寫自己名嘅時候咁咪證明唔到係佢租即係呢個可能又會構成一個問題我就唔知啦了但係佢很好擔心講就話唔好唔想去隔離營所以佢先佢朋友幫佢租佢驚話去咗隔離營會人再被人傳染唔知個隔離營係點樣啊嘛上網都冇乜人講過個隔離營係找揾唔到資料啊隔離有人係去過隔離可唔可以留言話俾我哋<笑><笑> 因為其實本身我張屋契呢係喺韓國呢度我冇影低 s o f t c o p y 添㗎我係即刻卡卡我嗰個 a g e n t 叫佢即刻 s e n d 俾我囉好醒啊你<笑> 咁越 o k 咗之後呢佢又叫你去排第三條隊喎第三條隊呢就係又俾一沓 d o c u m e n t 嚟嗰沓 d o c u m e n t 又係關於你嗰啲個人資料啊住邊啊佢有一沓資料呢就關於你隔離期間你要做啲乜嘢主要個 p o i n t 都係得三個嘅啫第一個就係朝頭早十至十一點同埋夜晚八至九點都要喺嗰個 a p p 嗰度去量你嘅體溫同埋報你自己 嘅身體狀況呢兩段 p e r i o d 嘅中間即係你一個晏晝時間要打俾一個人講話我今日冇有任何症狀啊要係用韓文嘅係啊如果唔識韓文又係拜拜就係唔知點算嗱其實我就唔知會唔會係因為我由頭到尾都同嗰啲人講韓文所以嗰啲人都知我識講韓文所以同我講韓文第四個步驟就係真係我哋平時俾<笑> p a s s p o r t 佢入境嗰部分之後就可以出去攞行李了 時咧我哋咪有好多人接機啊一出咗去嗰個大堂我哋就可以自己走去邊度去買嘢食又得去邊度都得咁樣噶嘛但而家就唔得嘅就整一條通道出嚟你要跟住嗰條通道呢搭車咁樣啦咁出到去之後就會問你住邊一區例如講我喺麻布區咁樣佢畀一個橙色嘅貼紙我我就要去返一個 c o u n t e r 去搭專車一系咧就搭的士係比起平時 貴我諗萬五因為我之前都搭過的士返屋企係大概五萬至五萬個隔離的士呢其實就同平時的士有少少唔同平時上嗰啲黃色係噉樣嘛之後而家嗰個係紅色的你個座位同司機嘅座位中間係會有個塊板 得翻你俾錢咧即係佢下面你俾卡一個窿咁樣你可以塞張卡俾佢我搭車嘅時候已經係八點半啦去唔到保健所咯如果唔係就 s u p p o s e 要即刻去嘅即係如果你六點半前可以到達保健所的話呢就係要去咗保健所再翻你屋企 我聽 a 就 g 你 n 行李可以照 a n g 你的的 a 面的 h 個的士司機會 o t h 附近等你完 l 你再上 a taxi, I mean, the taxi, she will go, go, go, go, go, go, 就 叫我去麻蒲區嗰個保健所囉咁然後因為我嗰時就係過晒時間咁所以佢就係話叫我呢要三日內即嗱你到嘅係叫第一日啦第二日或者第三日自己去嗰個保健所跟住畀咗個電話我就叫我第二日呢就打去呢個電話嗰度然後就問佢究竟係嗰邊會有專車 嚟我呢度屋企樓下車我過去一定係還是我自己搭的士過去噉樣囉個的士司機呢識英文的如果去到呢一個步驟係真係唔識講韓文嘅人就冇問題嘅噉跟住我就第二日起身我咪打電話過去佢畀我嗰個電話 n u 啦但係呢 佢不過個電話 n u <笑> m b e r 咧打唔到囉咁跟住我就自己 s e a r c h 出麻布區保健所 m <音樂> a n i l a 咁樣咁想問下而家係你會 s e 架車嚟接我過去呀定係我自己搭的士過嚟呀嗰個人咧就同我講喂你唔係問我㗎你呢就打開你嗰個 a p p 咁佢就教我點樣撳啦咁樣撳呢你就會揾到你自己嘅負責人出嚟㗎啦但係嗰度啲經常啲人冇同我講㗎喎 因為我打去保健所嗰個人呢又係唔識講外語的嘛又係唔識講韓文的人又唔知點算那我就再打去我嘅負責人嗰度問啦跟住佢就係叫我要搭的士過去但是就 p 返張單就是係有個證明但我唔知佢叫唔知個證明嚟做咩即係冇人收我張單 不知道, 我去到的時候又係填翻你啲個人資料和地址又係同一堆嘢最主要就是做兩個 t e s t 一個就是深喉嘅 t 另外一個... e s t 啦真係好恐怖佢就叫我要做一個咽喉嘅 t e s t 同埋另外一個唔知咩 t e s t 就是攞支嘢懟入你個鼻哥窿度唔知點樣咁樣咯喉係要對落揾揾嘢你個喉嚨度係啊會咁樣喎有冇嘔到有冇真係有人嘔到<笑> 我冇嘔到出嚟但係好唔舒服好痕囉嗰個感覺同埋又唔係痛的以前睇醫生咪有支嘢喺度整你條脷嘅時候嗰個感覺囉係咪再深入咁然後個鼻呢個鼻係那唔會流鼻血嘅咩 唔會佢好幼嘅嗰支嘢你 f e e l 到佢係去到你呢啲位置樣咯到入去好似好幼的 w i r e 樣但係佢個頭呢就係一個棉花的頭我好想我自己本身係一個超級怕痛嘅人但係我就覺得唔係痛是係唔舒服咯咁就得㗎其實完的了係即時會見到有冇事的兩日內會 s m s s e n d 你就完啦你就可以 屋企咁樣好似好自由咁樣但其實就個 a p p 同埋可能啲 c c t v 就會錄曬你係咪真係有 f o l l o w 佢規矩咁之前有幾個唔記得咗邊度邊個國家嘅學生留學生嗰個自主隔離嘅時候有幾個鐘就離開咗屋企出咗去唞氣幾個鐘啦然後就嗰幾個鐘人發現到因為今晚話係會有人打電話過嚟嘅 咁佢哋就聽沒聽到電話因為佢哋將電話留低咗喺屋企咁所以佢哋就畀發現之后呢就被享出境我從我都冇事要多好似多个兩日定三日唔出街囉真係难嘅但係冇辦法即係如果你想留喺度嘅话真係要遵守佢嘅拒矩囉啊仲有一样嘢就係佢會有个隔离包分享下你嘅隔离包佢被開嘅而家好嘅但係我本身呢就以為啦佢嘅隔离包呢好大个嘅<笑> <現在離開了, 我現在, 笑> 是咁樣嘅啫我有一次打去問我問佢我係咪會收到個隔離包咁樣啦佢就係話會寄啲口罩啊垃圾膠袋啊嗰啲我咁樣啦你睇下係有啲飯啦麵咖喱水果車釐子冇菜啦沙律啦勁正三文魚點解會冇嘅<笑> <更正啊>, <笑> 跟住然之後呢佢呢度都有啲口罩口罩嘅嘢用嚟哋勁豐富咯全部都係咁樣噶我都係想知究竟我嗰個係乜嘢兩款顏色嘅膠袋啦要首先放咗入呢個膠呢個橙色嘅膠袋之後呢我就要放入去呢個白色嘅膠袋入面我呢要等果凍大廈嘅即係收垃圾嗰日呢我直接掉入去嗰個垃圾車嗰度就唔可以好似平時有咩垃圾分類嘅有一堆嘢 话畀你知你要点教你点样抌垃圾啊每日都要量体溫啊咁样嘅嘢啦跟住好好笑嘅咧系口罩两个咁样啦唔知口罩系两个系做咩事跟住呢一个就係<笑> h a n d g e l 咯我呢个係咩嚟嘅咧咁樣應該係纸條状嘅纸嘅溫度計 都係消毒嘢咯所以總結如果係唔係太識韓文嘅話係有幾多嘅不便咯我覺得喺呢一個成個隔離嘅過程我覺得韓工社真係一個好好嘅社團如果大家仲未加入韓工社嘅話咧請大家快啲加入喺韓國生活嘅話其實幾幫到手嘅韓工社呢一個<笑> f a c e b o o k 社團咁所以咧以上嘅分享咧就係俾可能大家將要入境韓國嘅朋友作為一個參考啦而家韓國嘅疫情真係好反反覆因為之前又好咗啲跟住又爆離泰院嗰單啦跟住之後又好咗啲咁早幾日又爆咗呢個樂天世界好多地方都慢慢變好但係點解韓國係咁反覆嘅呢尤其是首爾 咁好啦呢个分享就到呢度啦希望唔帮到大家啦咁就 j e n n a 嘅分享。好啦,我哋下次片段再见,拜拜。<笑>